이번 영상에서는 동대륙 노래의 땅에서 출연하는 하즈라드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숨은 잔 야차 하즈라드는 술 취한 논에서 석상 형태로 나타나며 활성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아이템이 필요해요. 해당 아이템은 노래의 땅에 흩어져 있는 6종류의 음료를 모아서 만드는 폭탄주이며 특정 재료는 몬스터를 잡아서 얻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먼저 맑은 술, 구름 음료, 바람 음료는 일곱마을의 집안과 비파항구 여관의 내부에서 습득할 수 있어요. 일곱마을은 노래의 땅 9시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전부 훔쳐주세요. 만약 일곱마을에서 세 종류의 술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비파항구에 있는 여관 내부에서도 훔칠 수 있어요. 여관 내부로 들어가면 1층 카운터 위에 다양한 음료가 올라가 있으며 이것을 획득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세 종류의 음료를 획득했다면 다른 세 종류는 몬스터를 잡아서 얻어야 해요. 몬스터를 잡아서 얻을 첫번째 음료는 천마리의 뱀의 음료이며, 뱀바 끝에 있는 풀필이 부족장 필리리를 죽이고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리리를 처음 때리면 처치 퀘스트가 자동으로 수락되며 델피나드의 별을 받을 수 있으니, 한방에 죽일 정도로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약한 스킬로 한대 때려서 퀘스트부터 받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자유를 갈망하는 음료를 얻기 위해서 날개 기계곡 끝에 있는 현혹된 부대장 리오름을 잡아야 해요. 그리고 리오름은 필리리와 다르게 처치 퀘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돼요. 아이템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음료인 피처럼 붉은 음료는 횃불만에 있는 분노한 익사체를 처치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처치 퀘스트는 없어요. 생긴 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약골이기 때문에 그냥 쥐어패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여섯 종류의 음료를 모두 구했으면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폭탄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하즈라드를 잡으러 가볼까요? 하즈라드는 술 취한 논에 있는 재단에서 나타나며 석상상태로 잠들어 있어요. 따라서 폭탄줄을 이용하여 석상상태를 해제하여 잡을 수 있으며 신화 등급의 몬스터라서 고유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신화급 포획 그물을 이용하여 잡는 것도 가능하며 체력을 낮은 상태로 깎은 후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100% 확률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물을 여러개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폭탄주를하즈라드에게 사용하면 벌떡 일어나며 어그를 바로 풀어버리면 다시 잠들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하즈라드는 과거엔 상당히 강력한 몬스터였지만 현재는 유저의 장비가 좋아져서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정도로 약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처음 때리면 처치 퀘스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아져요. 하즈라드의 체력을 일정 수준까지 깎으면 두 마리로 분리되며 여기서 처치 퀘스트가 뜬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처치 퀘스트의 보상은 벨피나드의 별을 얻을 수 있으며 별다른 큰 보상이 없어요. 아니면 아키페스 신화 등급 몬스터 처치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전작업이 너무 귀찮아서 사람들이 왜 앉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타즈라드의 스킬들은 상당히 박력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잘 만든 몬스터라 생각되는데 버려지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니 아깝네요. 타즈라드를 잡으면 방어구를 습득할 수 있으며 성능은 상당히 별로예요 영상에서는 포획을 안하고 그냥 죽였지만 포획하면 거래 가능 상태로 습득이 되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획한 하즈라드는 전투 소환수이며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집 목적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을 추천해요.